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려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올려놉의 국내 첫 콘서트 서울 컬렉션이 드디어 열리는데요! 와 역시 저희가 또 처음 콘서트라 그런지 네. 너무 떨리고 어, 진짜 떨리나 보다 설렙니다 <웃음> <잘> 너도 <웃음> 너무 설레는데요 저희 올려노브에 어디서도 볼수 없었던 무대 너무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5월 27일, 28일, 신한 플레이스 케어홀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열리는 올려노브의 국내 첫첫첫첫 첫첫첫첫 콘서트입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많이 와주셔가지고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라이언 분들 콘서트에서 만나요. 그러면 안녕! 안녕. 뭔가 사고